이것은 코스모폴리탄 차영 현장입니다. 어, 오늘은, 어, 오늘은 단체는 아니고, 어, 승원과 저와 이제 2인, 어, 뭔가 허보 커플입니다. <웃음> 어, 뭔가 이번에 여름에 맞게 조금 소재도 뭔가 반팔 셔츠 이런 것도 이용해서 하고, 뭔가 좀 선연미, 정말 청량감도 있으면서 그런 느낌을 좀 주려고 하는 컨셉이고 저희가 또 8월호니까 아마 또 여름을 맞이해서 이렇게 입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또 개인 신가 이렇게 또 같이 찍는 커플 신인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또 화보장인 두명 아니겠습니까?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<목소리> 장입니다. 영찬이와 제가 8월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. 음, 일단 첫 번째 차는 굉장히 집에서 편하게 좀 이렇게 쉬는 듯한 포근한 편한 옷장이었고요. 두 번째 차가 조금 갇혀진 것 같아요. 색감이 굉장히 예쁘고 어, 뭔가 긴팔인데도 불구하고 더워 보이지 않는 그런 캔출인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저기에는 무슨 탁자 같은 게 있네요. 기대가 됩니다. 해사살도 많아요. 반지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목걸이를 했는데 팔찌는 제 팔찌고요. <웃음> <웃음> 하보는 진짜 찍을 때마다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. 항상 재밌고 메이크업도 매번 선생님이 바뀐단 말이에요. 어, 그래서 그런지 뭐랄까? 좀 계속 다른 모습이 내가 몰랐던 모습을 알게 되는 그런 느낌? 그래서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나의 변화를 즐길 수 있고 뭐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. 오늘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병찬이와 저 8월호도 코스모폴리탄 8월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와 다시 그 전에 찍었던 무드, 무드로 돌아와서 블랙 앤 화이트 작정을 하고 시크하게 찍어볼 예정입니다. 햄버거를 먹고 있다가 갑자기 생긴 컷이어가지고 걱정, 걱정했는데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. 다시 햄버거 광고 하세요. 햄버거 뭐 샌드위치 뭐 뭐든지 <웃음> 마지막 촬영까지 화이팅하겠습니다. 화이팅! 바지가 너무 길어요. 어떻게 된 겁니까? 다 밟혔어요. 저도 소화할 수 없는 맛입니다 너무 길어요. 전에는 뭔가 여름 하면서도 소년 응.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시, 그 뭐라 그러죠? 시니컬? 시니컬하다? 그런 좀 뭔가 멋있기도 하면서 시크하면서도 도한 그런 느낌이 좀 다른 의상인것 같아요. 특히 이렇게 또긴 바지랑 통큰 바지를 뭐 입어그런지더 심한 것 같아요. 단체가 네, 아닌 저와 송영그리서 이렇게 퍼포로 그렇죠. 찍게 됐는데 이번에 <웃음> 네, 포스모폴리탄 8호로 저희가 또 이렇게 찍게 됐는데 음. 어땠나요? 아 일단 너무 옷도 예쁘고 그리고 자연광 맞으면서 찍었는데 굉장히 사진도 잘 나온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이잖아요. 네, 처음이죠. 네, 처음인데 어,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음. 촬영을 했답니다. 네, 그리고 원래 또 음. 촬영이 맨날 지하, 지하에서 봤는데 아, 그러니까. 오늘은 <웃음> 이렇게 창가가 보이는 거 어, 하니까 어, 뭔가 어, 기분도 어, 더 편하고 뭔가 좋아가지고. 맞아, 맞아. 그래또 이렇게 또, 근데 저희가 이장히 빨리 끝났어서 지금. 화보 엄청 빨리 끝어요 빨리 끝나가지고. 또 그만큼 또 둘이 잘했다는 거요 <웃음> 아, 잘했으니 이렇게 빨리 끝났어그죠그 저희 잘했어. 잘저서 아, 네, 빨리 끝났으니까. 끝났으니까. 네. 네. 또 이번에 저랑 승우 형 이렇게 폭성리티한 <웃음> <후손콜릿한> 8화로 <파라로> 촬영했는데 <웃음>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리고. 정말 이번 사진. 구독이 나왔죠? 구독이 음.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그럼 저희는 8월 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지금까지 일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! 안녕.